앞으로 6개월 후에 이준석이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윤심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에 대하여 감론을박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당이 계속해서 시끄럽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준석에게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당 안팎의 우려는 다소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당대표의 당원권을 6개월간 정지하는 사상초유의 처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는데 여론조사기관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9일 10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가 적절했다는 응답이 51.5%였습니다. 특히 이준석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들의 51.9%가 징계 찬성으로 응답했고 20대의 경우는 48% 30대는 49.8%가 이준석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공표된 다른 여론조사 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이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로 지난 8 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준석의 징계가 적절하다가 33.2%이고 현재 징계로는 부족하다 조금 더 써야 한다는 의견이 27.5%로 나타나 서 전체적으로 징계 찬성이 60.7%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압도적이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령대 별로는 20대 49.7% 30대 65.2%가 징계 찬성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응답자의 53.4%는 이준석의 현재 징계에 대해서 적절하거나 오히려 미흡하다고 답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준석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다시 살아 돌아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묻힐까요 이준석이 사느냐 죽느냐는 윤심 에 달려있어 보이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윤심 을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를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데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준석 징계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송동 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인 10일 서울 모초에서 만나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처분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둘째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당대표 거리가 아닌 사고로 보고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2인자로서 11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와 당 초선 재선 중진모임 의원총회를 거쳐 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임받았습니다. 지난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 이대현 이준석의 불복선언 등으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이 다양한 차기 지도체계 시나리오 중에서도 직무대행 체제로 의견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애초에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가 당헌 당규 해석에 대한 권성동 대행의 설명을 듣고 이를 존중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준석의 징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어느 정도 윤심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왔지만 이번 후속 정리 과정에서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 팩트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윤심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 정황상 어느 정도 이준석의 향후 거취는 확고하게 결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준석의 영리한 전략으로 두 번의 선거를 이겼는데 그런데도 이준석을 징계 처리한 것은 토사구평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하지만 그를 지지하지 않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과응보라거나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상으로도 드러나 있는 바입니다. 이준석이 선거에서 두 번이나 승리하는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선거 기간 동안 자타가 공인하는 페미니스트인 이수정 교수 신지혜 씨를 영입하기로 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페미니스트를 혐오하면서 젠더 갈등에 대한 토론으로 이력 젊은 남성들 가운데 스타가 된 안티페미니스트 그래서 당대표까지 거머쥔 이준석 당대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됐습니까 이 페미니스트의 상징과도 같은 이수정 교수와 신지혜 씨를 결국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바로 이준석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됐습니까 이준석은 이 행위로 인해서 2030 남성들의 표를 가져오는데 일정한 역할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르는 법 이준석의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2030 여성들이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선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30 남성은 일정 부분 국민의힘을 선택했지만 2030 여성들 상당수가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젠더 선택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 때문에 가만두어도 정권교체 여론이 55% 이상이었던 상황을 오히려 이재명 쪽으로 반전시킨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이었다는 평가인데 그런데도 이준석이 선거를 잘 이끌었다는 것입니까 이번 선거는 다 필요 없었습니다. 종북 문재인 정권의 산더미 같은 비리들만 제대로 지적했어도 질 수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오히려 젠더 갈라치기로 역풍을 만들고 2030의 절반이 국힘당에게 등 돌리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어디 제대로 된 후보입니까 그의 각종 비리들만 제대로 호소력 있게 들춰냈어도 가볍게 10% 이상의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상 백약이 무효였던 선거였습니다. 압도적 표차로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0.7% 차이로 질뻔하게 만든 자가 바로 이준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준석의 탁월한 선거 전략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랬다면 왜 본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세 번씩이나 패배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버는 법입니다. 선거도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선거에서 늘 패배만 했던 자입니다. 선거의 ABC조차도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당대표라는 권한으로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 당시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이준석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선거판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그 정도면 사실상 선거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제대로 선거전략을 짰더라면 왜 문재인 정권이 계속돼서는 안 되는지 왜 이재명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치열하게 홍보할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선거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의 마음속을 잠시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지금 생각해봐도 한이 맺힐 만한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 기간에 윤석열 후보는 한때 이재명 후보에 비해 최대 17%까지도 앞서나가고 있었지만 그 어느 순간 이재명 후보에게 최대 10%포인트까지도 밀리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밀리던 시점에는 반드시 이준석발 내부 분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악몽 같았을 그날 그 사건들은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연이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폰을 꺼두고 사라졌던 그날 누가 보더라도 선거 는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일 후 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또 대표가 선거를 깨버리 겠다고 자기는 관두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억장도 이런 억장이 무너진 경험을 또 언제 해보기나 했겠습니까. 이준석이 관두겠다고 말만 하고 날마다 언론에 나가서 자기당에 대한 총질, 자기당 후보에 대한 총질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문재인은 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후보의 지지도 떨어지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준석이었습니다. 바로 이자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당시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겠냐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점에 이준석에 대한 윤심은 이미 결정이 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도 인간인데 상식도 인격도 인성도 예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준석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시점이 바로 그때 아니었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이준석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찬을 했다고 하자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을 때 이준석이 자기는 윤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는 사이다라고 하자 앞으로 대통령에게 연락하려면 주제와 내용을 미리 밝히라고 했을 때 친윤석열계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임했을 때 이준석의 정치적 수명은 확고하게 정해져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버드 나와서 학벌 좋고 돈도 잘 벌고 언변도 번지르르한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 인간이 개차반인 겁니다. 아내를 맨날 폭행합니다. 게다가 밖에 나가서 아내를 험담하고 다닙니다. 인격적으로도 도저히 괜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말도 없이 4일씩 밖에 나가서 외박하고 휴대폰도 꺼놓고 연락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하던 차에 이 사람이 바람피운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혼 안 당하려고 입막음돈 7억을 주기로 한 각서를 써주고 바람피운 사실 없다는 각서를 받아서 지출한 것입니다 7억짜리 각서가 발견된 것은 빼박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람피운 사실이 없으면 왜 7억이라는 거금의 돈을 주기로 했겠습니까 그 남자가 비읍시옷이라서요 아내는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 언제 그 버릇이 또 나올지 이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참 괜찮은 남편이 딱한번 실수했다고 이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즉 윤심은 그때 그 4일간 연락 끊고 사라지던 그 당시에 이미 정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이준석이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윤심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소리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석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윤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민주화된 국가라도 대통령의 힘과 건의는 그 정도는 됩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6개월 기간 동안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이준석이 복귀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당의 일정도 이것에 맞춰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단지 6개월 시기 하자고 이 난리를 벌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이트칼라 범죄를 보는 시각에는 이런 법칙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뇌물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있지만 뇌물을 딱한 번만 받은 사람은 없다 성상남을 절대로 받지 않는 사람은 있지만 딱한 번만 받은 사람은 없다 어떻습니까 이정도면 그가 복귀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는 사회에 나와서 첫 출발부터 가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사회를 정치를 잘못 배웠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입니다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앞으로 이 일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준석의 밑바닥이 다 들춰진 이상 그의 인격에 신물이 난다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이상 또다시 윤심이 그를 끌어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추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